자, 여러분들, 서 계신 것 같네요. 자, 지금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1번, 팀 1번 팀과 2번 팀이 지금 플렉스 3팀이니까 3팀이 합쳐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클랜당 두 팀입니다. 지금 어, 1번 팀과 2번 팀이 합쳐졌고, 지금 팀, 플렉스 클랜 1번 팀에 독사님, 세렝게트님돌림 폰님, 관장님, 제로님, 이렇게, 한팀이고요이 팀에, 테리님, 자렙가방님, 렌님, 상철님, 호롤님, 세인님, 이렇게, 플렉스 2팀, 이렇게 두 팀으로 플레이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6명, 6명, 클랜전을 하게 돼있어요, 구조가. 어, 이렇게 돼있고. 그리고, 지금, GL 클랜입니다. GL 클랜이 3, 팀 3번, 팀 4번. 어, 이렇게 편성이 됐고, GL 테드님, 플레닛님 김블레님 춤님, 닥치님, 어쩌고저쩌고님 어, 발음을 하 수기가 어렵네요 6인 것 같아서 베릴님, <웃음> 어, 사르마르크님 이렇게 팀 3번입니다 팀 3번, 팀 4번 주엘클랜 g l 디디디님 구렁님, 페이스님, 잭스님 레오파드님, 마스터님 이렇게 팀 4번 GL클랜 3번, 4번팀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6번팀입니다 헝그리팀, 몽키님, 고구비님, 셉 두2님 어, 오늘 셉시비님이 어, 쌍둥이로 나오셨어요 저번 어, 대전 때 괜찮았는데 어, 이거 잠깐만 제가 이미지를 띄우니까 여러분 볼 수가 없군요 이번에 셉시 님, 셉시비님 음, 좋습니다 제가 셉이 마이티 용어가 지고그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s a p 어, 그런 용어입니다 망부 킬러레드님 오늘 킬러레드님 어우 아까 좋은 모습이었는데 플로레드 좋고 아마 지금 팀 6번도 GL클랜이겠죠 아니 헝그리클랜이겠죠 시아님 BHK님 아미마스터님 학균님 어학균님윤여겨보겠습니다학균님 아, 어, 플레이 좋아요 자우기현나님 효님 효님도 오 괜찮았고 우기현나님 아까 킬 쓰는 거 괜찮았고 이렇게 헝그리클랜 5번 6번 팀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5살클랜이네요 7번 8번 팀 5살클랜 윤또 우리 윤또님 아까 Y&또라고 n 죄송하고 아, 윤또님이네요 어, 윤또님을 필두로 자, 7번에 호나님 윤또님 짝지 렉님 어, 블랙님 이 팀은 어, 한 분이 사정상 빠져셨나보여요 그래서 다섯 분으로 시작하고 어, 팀 8번 스네오님 누누펜님 마이오님 맥스님 모티님 도네 어, 님까지 해서 8번 팀에 5살 팀 7번 8번 팀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리얼클랜이죠 리얼클랜 9번 팀 10번 팀스위티님 아키님 피카츄님 찢어졌네요 저기 상철님이랑 초티님은 찢어졌고 아키님 스위티님음대갈리님 그리고 ms님 덕블루드님 이렇게 9번 팀이 있고 팀 10번에 하느님 파스타님 희몽님 코리아님 철지님 이렇게 어, 리얼클랜 1번 팀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리얼... 리얼팀... 좀 기대가 되네요 이번 팀 또, 팀전으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분들의 재미난 모습을, 어, 제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여러분들, 어, 뭐, TV라, 나기보다 제가 많이 이제, 클레 커스텀을 중계하면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4대사랑 6대6과 10대7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진짜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4대사는 사실, 아무리 오더를 잘해도, 물론 이제 오더가 중요하지만, 오더를 잘해도, 내가 의도치 않게 양각을 맞거나 이렇게 운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진짜, 이렇게 클랜으로 가는 저는 6대6이나 10대1 10 이렇게 되면, 진짜 오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제 경험상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웃음> 오더의 역량에 따라서 정말 달라집니다. 플레이가.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클랜이 움직일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분명히 팀마다 여섯 분이 있으면 여섯 분 6분 중에 리더가 있을 거란 말이죠. 리더분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고, 아니, 여러분들과 상상도 하시고, 상상도 잘 판단도 하시면서 움직임을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팀이 5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 움직이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잘 보셔서, 안녕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클랜당 두 팀씩이에요. 여 6명, 6명, 12명이고 서로 죽일 수 있습니다. 서로 피아식별은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벤트 대전인 만큼 또 여러분들 다른 모습을 또 준비했어요. 저번 다섯 번째 커스텀 대전 때 클랜 끼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여러분들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전시간을 준비해 봤는데 원래 10대 10을 하려고 하다가 12명이 넘어가서 6대 10이 됐습니다. 이런 또 재밌난 전명해서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이제 곧 시작하네요. 자 마지막 중계는 차분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히려 클렌 전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더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전 상황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응. 가보도록 하죠 우리 자 비행기는 캄풍에서부터 알파까지 가는 또 대각선을 가로지르는 비행기입니다 닥스에는 아무도 안 내리시는 것 같죠? 어, 캄풍에서부터 쭉쭉 올라가시는 클렌이 색깔이 좀 비슷해서 우사클랜이 다섯 분이 가시나요? 아니죠. 좀 섞여 있네요. 우사클랜과 섞여 있고 이제 철진 님 그냥 내리네요. 아, 여섯 명이죠? 죄송합니다. 아, 여섯 분이시군요. 우사클랜 음, 음. 위로 갑니다. 색깔이 비슷해 가지고 아래랑 좀 헷갈렸어요. 한팀 한풍에 내리고 우사클랜 지금 제 클랜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색깔이 여러분들 지금 음, 아마 지금 찐 녹색이 오살클랜 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옅은 클랜이 여러분들 아이디 써져있지만 플렉스 클랜이고 위쪽에 지금 파란색과 녹색이 플렉스 클랜 그리고 이렇게 찐, 연한 녹색이 오살클랜 그리고 찐 핑크가 오살클랜 입니다 또 아래쪽에 연... 또 없네요 아래쪽에 바로 지금 표준입니다 여러분들 중계 줄 시간이 없네요 여서로 리얼클랜과 서로 붙은 것 같은데요? 아주. 지금 우리 클랜이 서로 붙었는데, 지엘 클랜이 서로 붙었는데. 얘는 지금 5명이라서 이게 쉽게 움직일 수도 쉽게 다가갈 수도 없어요. 리얼클랜이 벌써 두 분이나 다운돼서 자리는 리얼클랜이 좀더 좋게 가져갑니다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아우 베릴 자 반동은 상당히 잘 잡으셨어요 디디디님반 저렇게 장거리에서 쏘기엔 좀 무리가 있죠 파츠 없인 두 분을 시작하자마자 안타깝게 잃었지만 그래도 네 분이서 자, 착실하게 돌아오고 있는데 자, 음. 님이 너무 아래쪽에 내려온 디디 님이 너무 아래쪽에 내려온 것 같은데 말씀을 잘 잡았습니다. 좋네요 지금 와우 디디 디디 배리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어 우기 하나님 바로 옵니다 님이 바로 빼고 받고 자, 또 서로 좀킬인가요 어, 깨 겠죠? 깨끗요 와우 와 이분들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부트캠프에서 이디딘 쪽도 자리를 잘 잡았고 G 클랜산업에 강합니다 부트캠프 오늘 강해요 이쪽에 있는 리얼클랜은 그래도 안쪽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죠 네. 뭔가 많은 피해를 입은 것 같지만, 이분들 죽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다운되신 분들이 없어요. 아, 무리할 필요는 없죠. 뉴얼 클랜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운데서. 자리가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지금 서로 싸워요. 뉴얼 클랜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지금 주의 클랜은, 자리하겠죠. 예. 이아 블루드 페이스 아 페이스님 자 백업이 빨랐습니다 님이 백업이 엄청 빨랐어요 음 좋습니다 우기하나 님도 이게 한병밖에안 잃고 까지 들어왔네요 그리클랜 지금 학교님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괜찮게 왔어요 잘해야겠죠 그리클랜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부캠 버리고 나가나요? 자, 그러나 이쪽에 지금 있는데요 에어마스터님 에어마스터님이 자 끝엔 쏘나요 자 이거 같이 가세요 어이구 어이구 아아 너무 빨리 쓴거 아닌지 에어마스터님 아미마스터님 아 너무 빨리 쏘습니다아 이러면 살릴 수가 없는데요 이러면 손해죠 조금만 더 천천히 쐈으면 아... 아미마스터님 안타깝습니다 좋았는데 또 플렉스클랜 또 위쪽에서 부캠으로 들어오네요 습니다 플렉스클랜과 제클랜 자 사례가방님 또 죽었어요 사례가방 아 사례가방님 좋은 모습 보여준다 사례가방님 어, 자 이쪽에 위쪽에 있는 건 모르는 것 같죠 이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사례가방님은 곧 채팅창으로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죽으셔서 자 사례가방 사례가방님 아직 발소리 몰라요. 지금 저쪽에 지금 랜님이 있는 거 모릅니다. 모르는 것 같아요. 잭슨! 이거는 저쪽 플렉스 클린인 것 같은데요. 이미 도사리고 있는데. 랜님도 모르나요? 아이고, 이 발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말이죠.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인지. 렉스 클랜이 위쪽에서 오고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네. 잭슨 님이 위치가 묘하게 좋습니다. 가나요? 가나요? 자 위험합니다. 여기는 위험한데요. 어디 갔습니까? 자, 어, 어, 아, 아, 햄 누른다는 걸. 아 죄송합니다. 아 잭스님 이겼네요. 아렌님 좋았는데요. 아 자리가 좋았는데 렌님이 졌어요. 아 잭스님 반대로 잘했습니다. 아 불리했는데 아렌님 이겼네요. 와 이렇게 되면 지금 아 위치가 이렇게 됐고 음오살 클랜이 자리가 좋았고 안쪽에서 지금 부캠 들어간 클랜들이 지금 피를 많이 봤어요. 팀 들어간 클랜들이 피를 많이 받습니다. 효님과 학군님이 지금 두 분밖에 안 남았어요. 동그리클랜 나이스죠. 벨이클랜의 구룡님을 다운 시켰습니다. 안막치고 살리러 오네요. 잘해야겠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갔던 지금, 뉴욕 클랜도 아까 내려와야 되겠죠? 들어와야 되겠고. 우측에 있던 오사클랜은 편안하게, 어, 매우 편안하게, 어이구,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무슨 각입니까? 오사클랜. 마지막 이벤트 되던 재밌게 하겠다라는 의견이 강합니다. 어이구, 차를 뽑아서 왔습니다. 훌륭해요. 또 놀아요. 이분들 또 놉니다. <웃음> 이분들 또 놀아요. 이분들. 우승은 관심이 없어요 오세클랜 훌륭합니다 어 재미 재미좋아요 눈누패님 지금 <웃음> 다황했서다 다음, 언제나 고통받는 눈누패자 싸우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걸 볼 수가 없네요 형님의 1대1 예전처럼 되는 것 같아서 형님이 문수연 님이 지금 학구 님이 죽었나요 아 안타깝습니다 잘 싸웠는데 역시 부캠은 상처만을 남기는 판이었어요 부캠은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아깝진 않고 구룡 님은 앞쪽 창고로 갔기 때문에 아마 발소리 들으셨겠죠 문수연 님이 가져가고 있고 자, 아래쪽에 리얼클랜 오살클랜 뭐, 잠깐만요 리얼클랜이죠 어, 죄송합니다 1 0번이 헷갈렸네요 리얼클랜은 편안하게 매우 편안하게 캄퐁에서 파밍하고 다들 어, 걸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밍도 충분하고 연막이 조금 없는데 어, 여유롭게 리얼클랜 파스타님과 한니님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그 아래쪽에 지금 어주 l 클랜의 3번팀 프레니님 음, 테디님도 매우 편안하게 자기장 안쪽까지 잘잘 잘 들어왔어요 어, 이렇게 되면은 주엘클랜에 루인스를 잡고 있는 주엘클랜이 자리가 괜찮습니다 원의 대전입니다 서로 몬스터님이나 구렁님이랑 영원의 대전이에요 자아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몬스터님이 조금 더 유리하죠 그런데 구렁님이 잘하시는 분이에요 자모스터님 무리했습니다 보고 있는데 소면 무리했죠. 자 피가 별로 없는데요. <웃음> 구렁님 요리조리 잘 갑니다. 구렁님 요리조리 잘 가요. 아아 어! 구렁 구렁 좋습니다. 오, 와우. 어어 좋았어요. 자, 반면에, 문태현 님은 안타깝게 됐습니다. 자, 국님 무려 사킬이나 챙겨서 가는 모습. 들어오는 자리는 괜찮아요. 괜찮고. 자, 우리 위쪽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이쪽 너무 교전하나 위쪽을 안봤네요 자, 플렉스 클랜 자개장 타고 쭉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 팀 기대되네요, 1번 팀. 음, 파밍 충분하고, 연막 좀, 여기도 연막 역시 산옥이라 그런지, 파밍할 곳이 많이 없어서 연막은 좀 많이 부족하시네요. 어, 연막도 많이. 자 이쪽에 또 우사클랜입니다 우사클랜 제가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네 사랑하는 분들이 많네요 짝지 오난 윤또 올블랙 진니님이 아이디 뭔지 모르겠네 냉님, 네, 짝지님 잘 들어오고 있고 이 팀도 다섯명이서 어, 역시 6대 6이다 보니까 마중은 그렇게 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자 여기 집안 싸움인가요 리얼클랜 자, 리얼클랜 집안 싸움입니다 리얼클랜 지금 9번 팀이 들어가야 되는데 집안 싸움 쉽지 않죠 자, 리얼클랜 지금 집안 가족 싸움 한번 보죠 여기가 가족 인지는 킬이 떠야 할것 같아요 서로 어, 내가 죽인 우리 클랜이구나 이쪽에선 지금 이얼클린이잘 돌고 있는데, 서로 누가 다리가 좋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하니님 자리가 너무 좋, 아요 자, 보내나요, 하니님. 자, 보내나요. 자, 얘기해주겠죠. 쭉 돈다고. 자, 코리아님, 파스타님 빨리 빼고 안 해주면 안될 텐데요. 자, 와우, 하니님. 역시 에이스 하니. 아, <웃음> 차가 이렇게 들어오네요 갑자기? <웃음> 어, 갑자기 저렇게 차가. 아 차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오사클랜 차가 들어왔어요. 일로 차에서 왜 내렸을까요? 오사클랜 일사하면 초를 칩니다. 갑자기 오사클랜이 들어왔어요. 변수죠. 아, 이렇게 되면 은 리얼클랜 괜히 괜히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누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부지를 살릴 수 있겠죠? 와 리얼클랜 이번 어, 네, 리얼클랜이.. 어이구 아키님 피카님 지금 팀킬했어요 저 C4를 지금 날려서 팀킬한건가요 지금? 졸지에 지금 3파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오사클랜이 리얼클랜을 마중하게 된 계기가 됐네요. 자, 여기 여기가 세 팀이 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네요갑자기위가새팀이 난전을 하게 되는 난전을 하게 되는 지금 판이 됐어요 좋네요 눈노 문제나 빨리 죽는 눈오페. 안 죽, 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내님 자, 자리는 오살크레인이 좋죠. 이렇게 되면 지금 리얼리 팀이 그죠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죠. 자, 판단 좋습니다. 역시 피카님이랑 계셔서 그런지 판단이 좋아요. 자, 역시 우측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자기장 안쪽까지 가는 거고 그렇죠. 굳이,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무리해서 어, 여러분들.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잘 뺐죠 오른쪽으로 얘는 자개장 안쪽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자, 다리가 이렇게 되면 반대로 리얼 9번팀이 괜찮아요 어, 오살 클랜은 지금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이쪽에서 지혜 클랜이 또 교전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헝그리 클랜과 교전하고 있는데 세이님 한번 보죠. 플렉스 팀 언제 또다 죽었을까요? 플렉스 팀 위쪽에 지금 있는 것 같죠. 자 지금 위, 위쪽에 클러, 우리 킬러레드님이 있는데 오늘 에이스죠. 킬러레드님이 지금 킬러의 본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있는 지건 모르는 것 같죠. 발소리만 들었을 것 같아요. 여섯 명이기 때문에 쉽게 오지 못해요. 몇 명이 살아남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이님이 잘 뒤로 뺐습니다. 자, 테리님이 위에서 봐주고 있었군요 테리님이 뒤로 빼나요? 자, 뒤로 빼는 판단 좋습니다 어차피 자기장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자, 뒤로 빼는 판단 좋은데 이번에 5살 7팀에 지금 좋아요 자리가 자, 5살 7팀 잘 들어왔습니다 착지 호난 자, 5살 7팀 자, 유리한 고지에 다달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또 이쪽이 교전이 일어날 것 같네요 맞닥끼고 맞닥뜨리는 자리입니다 산정이 웹이 너무 좁아서 차를 가지고 있네요 지금 쏘지는 않나요? 쏘지는 않고 있죠? 다들 차를 뽑아서 연님이 <웃음> 엎드렸고 <웃음> 자 너무 많이 가면은 쉽지 않습니다 차를 터뜨리는 선택을 하면은 세렝게티 차를 터뜨리는 선택을 합니다 안에 있는거 있는거 같은데 안에는 없는거 같아요 자 타는 아 이렇게 되면 오사클랜 오 이거, 이거 GL클랜이 말씀드리는 순간 축축 들어오네요 어.. 이렇게 되면 뒷각을 주일클랜이 잡는데 아포님이랑은잘 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일클랜 더아래 쪽에 들어온 선택을 하네요 지금 아르신 분들끼리 싸움입니다 기사님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자 이쪽은 자기장을 피하기 아직 벅차요 지금 멀었기 때문에 빠를 르 빨리 백업을 와야겠죠. 독사님, 제로님 너무 지금 루인스에 너무 오래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쪽에서 자 시간을 잘 벌어줄 때 어차피 지금 쉽게 오진 못하거든요. 지금 어 지금 차가 있어서 쉽게 오진 못해요. 방패를 잘 삼아서 이게 차를 방백, 방패 세우는 한다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음, 오히려 지금 아래쪽에 리얼클랜 가족 싸움들이 지금 오사클랜과 리얼클랜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플렉스클랜이 좀 괜찮죠. 좀 서로 지금 서로 통수에 통수가 치는 방향이에요. 그래도 리얼클랜이 아이고 오사클랜 자 이렇게 오사클랜이 마중으로 썼는데 오히려 가운데에 껴버려가지고 오사클랜이 쉽지 않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쪽에 플렉스클랜이 있는 걸 지금 모르죠. 리얼클랜은 오사클랜만 있는 줄 알고 있을 텐데 자, 플렉스 플렉스클레니, 클랜이, 위험은 플렉스 클랜인 게 있었습니다. 하니님, 에이스 하니. 하는 건 또, 들어가긴 들어왔는데. 자, 사격하는 게, 와우유. 좋아요. 와우, 하니. 자, 힐, 힐, 먼저 챙겨야겠죠. 자, 와우, 리얼 하니. 장난 없습니다. 킬. 그러나, 지금. 아, 이렇게. 5대1은 무리예요 자, 마지막까지 멋있는 모습 보여줬네요. 하니님. 카메라에 잘 담았습니다. 이건 GA 클랜과 플렉스 클랜이 위쪽에서 마중하고 있네요. 메리님 있고. 국사님 계시고. 아, 몽키님 또 죽었습니다. <웃음> 아, 몽키님, 잘하시는 분인데, 몽키님, 언제 좋은 모습 보여주려나. 자, 테리님이 오는데, 자, 테리님, 불리하죠, 위치가. 아, AK, 아, AK. 자, 테리님. 아, 와우, 왼포. 아, 테리님이 조금 위치가 좋았는데, 자, 위쪽에 백업을. 아, 사르마스님 아, 좋습니다. 자, 자기장이 와서 지금, 어려워요 어려워 저 위쪽에 지금 위 어렵습니다 이쪽에 지금 포님이 백하고 있고 잘 모사클랜 잘 들어왔는데 자윤도님 살리기 쉽나요? 못살릴텐데요 페이지 6라 못살립니다 지금 무리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죠 들어가야 되겠죠 자기장이6입니다 지금 임플렉스 2팀, 결국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돌림이.. 아이고 이게.. 지금.. 들고 있어서 괜찮아요 왜 이렇게 쭉 들어오나 했더니 차를 타고 계셔가지고 옆에 있는 거를 지금.. <웃음> 죽을 보냈어요 지금 블루드님 이렇게 터지는데요, 돌림. 차고 터진차 버려야죠, 그죠? 아유, 같은 편인 <웃음> 돌림, 같은 편인데요. 아, 돌림, 돌림이. 자, 같은 편이었는데, 에임을 잘못 잡았습니다. 음 제로님이 안쪽까지 겨우 들어왔고, 리 클랜은 지금, 살릴 수 있나요? 지금 아래쪽에 계신 피카츄 님이 살릴 수 있을 것 같죠? 아우 오살 호난 호난님 컷하고 지금 오사클랜이 많아서 쉬운 선택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님은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네,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오사클랜도 입다 근데 또 맞죠? 어. 와우 피카츄 피카츄 와 역시 이팀 잘합니다 아까 와우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 이렇게 힘을 잡나요 와 피카츄님 아까 지금 한이님도 그렇고 이팀 역시 리얼팀이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벌써 6킬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이분에게? 피카츄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 말씀드린 거세 다섯 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어, GL 클랜의 미래 우리 베리님을 응원해 봅니다. 자, 베리님 연막 이제 없죠. 베리님을 응원해 봅니다. 이 자, 이렇게 잡아주면 좋죠. 베리님에게, 베리님을 응원해 보게, 아이고 <웃음> 어, 피카츄! 장난없습니다. 지금 오늘 손님이 지금 자기장이 불려 둘려... 오른쪽에 있는거 확인은 했죠 자기장은 지금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자 자... 1대1입니다. 서로 잘하는 사람들끼리 1대1 역시 잘하는 사람일대1이에요 이거 재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서로 위치는 확인했어요. 여러분 자, 위치는 제로님이 조금 더안 좋은 것 같습니다. 나와야 돼서. 근데 피카 님도, 자, 피카 님이 연막이 좀 있어서, 서로 땡기는 거를 잘해야겠죠. 자, 연막 속에서 서로 자, 님이 시야를 봐주겠죠. 자, 숨 막히는 서로의, 서로의 일대일 자, 연막 사이에도 서로의 1대일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안쪽으로 들어가나요, 서로? 히퍼 같은데? 아, 제로 님 이렇게! 자 제로님 이렇게 아 마지막에 안타깝습니다 와 이거 피카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거죠 와 이거 완전 피카님 스페셜이게 있는데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리얼클래이 이벤트전 1위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자, 하튼 고생하셨습니다. 자, 피카츄님 고생하셨고, 다들 어, 제로님도 마지막에 고생하셨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라라님 어. 수고하셨어요. 아우, 네, 굉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얼른 쉬세요 이제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또 제가 영상은 어, 유튜브에 동영해서 어, 올려놓을 테니까 라운드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 좀 편집을 할까 생각중이에요 그래서 좀 구간구간 제가 넣을까 생각중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재밌게 보시고 방송도 꾸준히 하긴 하는데 제가 열심히 해야겠죠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유튜브도 많이 찾아주시고 유튜브에 또 노래 같은 거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